케이크다 와이 뒤에 해피버스데이 뭐야 어 이런 것도 있네요 되게 귀엽다 와 케이크다 제가 처음 받아보는 이번 생일 첫 번째 케이크 와우 짱이다 뭔가 평소에도 브이앱을 하러 오지만 오늘은 뭔가 기분이 더 좋네요 이렇게 됩니다 뒤에 해피버스데이 네 감사합니다